아니 정령이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 이거 버거 아니냐고 이거는. 양물고 이기게 주네아뭘弄냐나나 혹시 타임 워프에서 30년 후의 할아버지 플러리 방송을 보고 있는 건가? 님들 결국에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 왜? 운을 지배했잖아 에아이 아, 싸움 잘하시네 오히려 좋아 더미만 났어 누 안으로 즐겨? 또 즐겨? 까비 지금 어 놈이다 놈이다 놈이 와 놈이다 <웃음> 어야 잠깐만 이거 그냥 얘랑 바꿔가지고 유튜브 각이나 뽑을까 둘다 죽는 경우일 수는 없으니까 나에게 무조건 다음 컨이 있다 이만 이야 미쳤다 가자 미쳤다 잡아봐 들어와봐 몸의 대화를 나눠 해봐 0.3%? 신운거 아니야? 오! 오! 득큐완 오! 오! 오! 잘가라 다형 울진 놈이 히트다 히트 일등 와우, 오한생. 존나 웅장하다. 내 독성 라인이 너무 웅장하다. 뭐 황금이 잘떠서 할만해 일단 쓰자 뭐야 이거 야소로 보고싶은데 못 빼요. 원로나 어쩔 수 야, 독이 너무 안발렸다 포자 살수 있나? 나이스 와 포자 넣어서 다행이다 얘긴거 같은데 성공받아서 얘가 독이 발리냐 마냐거든 안 발리네 근데 안 발려도 뭐 가보엣 와아 진짜 지렸다 와와이판 진짜 개지렸다 계속 첨보녀 찾죠 이분대가 찾아야 돼서 레벨업 확인 해야 될것 같아요 치라를 랄을 해라 치랄을해 말이냐 이게 뭐야 이게